안녕하세요. 마리맘입니다. 한 이틀째 해가 안 보이고 비가 계속 꾸물꾸물 내리니까 비가 완전히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. 그리고 <웃음> 다육이 버리고 <웃음> 들어오는 애들 식재하고 이랬더니 후유증, 할 때는 몰랐는데 후유증으로 엄청 아파요. 어떻게요? 여기는 그래서 지금 다육이 식재를 약간 멈춘 상태예요. 손이랑 허리랑이 너무 아파서 여기는 식물방이랍니다. 식물방이 뭐냐면은요 안 쓰는 방 하나를 제가 온실에다 이제 돌수 없는 애들을 다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방 하나를 이렇게 식물방을 만들었어요. 뭐 비어 있는 방이니까 여기에 붙박이장 하나 외에는 다른 물건이 없었어요. 애들이 다뭐 없으니까 다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친해 집에사니까 어 엄마 아빠만 여기 둘이 살고요. 아유 이거 다 이제 막 새로 들어오고 선물 받은 아이들인데 와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. 튼튼하게 그거 있어요. 노란 꽃이 핀다고 그랬거든요, 저거는. 그리고 이거, 피어리, 피어리 스 맞나? 아우, 요, 요, 요, 요, 요, 초점 좀 맞춰주라. 철, 철망. <웃음> 집에 있는 도구는 다 사용했어요. 이게 뭐냐면, 그 3단짜리 철망 있죠, 철망. 요 안에다 놓고, 해가 여기가 완전 정남향 이래 가지고 뜰 때부터 꽤긴 시간 이게 해가 들어와요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재라놈들도 재라를 저쪽 그 저기 뭐야 아 베란다에 놓으니까 다육이 햇빛 보라고 다문 열어 놓으니까 얘네들이 꽃을 못피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하울시아 애들이라고 굳이 피 아, 피래 <웃음> 햇빛 없어도 클수 있는 애들과 약간 어, 보호 차원에서 들어온 애들 그렇게 있고요음 이렇게 이렇게 제가 걸어가면 여기에 음 해를 받으면서 있는 애들 여기에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어, 얘는 원래 크리스마스 때 피는 선인장 꽃인데 그렇다고 완전히 지워진 것도 사라진 것도 아니고 제가 아예 사라진 것들은 꽃모을 떼요. 떼는데 그렇지 않아서 놔두고 여기 선인장애들도 이렇게 파랗게 올라오네요 덕양갈매기도 이해 안 데려왔으면 너무 더슬펐을거야 제가 덕양갈매기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재라들이냐면요 산모기로 다 키운 재라들입니다 응? 여기 보세요 여기가, 재라늄 거리예요 거리, 거리대. 옷걸이. 벌써 <웃음> 웃기긴 한데, 옷, 옷을 다 빼고, 이런 아이들을 걸어 놨답니다. 그래서, 이거 뭐냐면은, 애플 사이다라, 아우, 아우. 이게 지금 손이 아파요. 이게, 어, 초점을 안 잡아주네. 손이, 택배 다육이 택배 박스 어, 칼로 뜯다가 손을 그냥 훅 잘라 가지고 지금 많이 부어 있어요. 이제 반창고는 어, 뜯어냈는데 그만할게요. 그래서 지금 다른 일을 못해요. 아우 <웃음> 그래서 이 손가락이 뻗어 있어서 뻗쳐 있어서 자꾸 화면에 나오네. 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요. 애플 사이다 입고 보세요. 꽃이 참 조그만데 이렇게 이렇게 건들잖아요. 그러면 그 사이다 같은 사과랑 사이다 향이 섞인 그런 향이 엄청 진하답니다. 요 아이도 선물 받은 아이인데 엄청 튼실하게 잘잘 자라고, 잘 자라고 있죠? 저 사랑초예요, 저것도.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요.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. 이게 노란 꽃 비댄스인데요. 비댄스 아니고 라일락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. 벤자민이요. 노란 꽃 벤자민인데 제목이 따로 있나? 아 개나리 벤자민이에요. 개나리 벤자민. 근데 향을 맡아보시면 보시, 깜놀. 음 제가 대신 맡을게요. 아 향이 너무 좋아요. 향이. 너무 예쁘죠 오늘 활짝 피는데 해가 안떠서 몸을 이렇게 입을 담은 것 같아요 그리고 꽃들 많아요 여기 이제 원조 원조 애들 사랑초 어, 확실히 꽃이 아니 해가 안뜨니까 꽃이 다 아물고 있네요 요. 요거 요거 이제 우리 기본 옛날부터 있던 사랑초구요 이런 제라들도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. 조그마하지만 목대가 막 자라고요. 여기 사랑초들. 어 이게 이제 슈퍼, 아이고, 겹패추니아인데 제가 그 농장에서 올 때는 꽃을 머물고 왔는데 우리 집에 오면서 환경이 안 맞았는지 다다 다 물었어요. 근데 이제 새로 맺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여기도 다 여기 이렇게 놔뒀어요. 그리고 문은 항상 활짝 여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보슬비인지 이슬비인지 뭐 비도 못도 아닌 것이 자꾸 내려서 제가 여기, 여기 이렇게 덮어놓은 신문지 있죠. 여기는 이미 어른 애들을 제가 그냥 덮어놨어요. 여기 거리대에서 얼었어요. 첫, 첫, 첫 추위에. 제가 모르고 못 들여놔가지고. 근데 혹시 몰라서 속에 이렇게 비닐으로 이름이 얼었지만 단속해놨답니다. 봄이 오면 보려고요. 그리고 여기 <웃음> 여기도 사랑초 퐁퐁 여기도 사랑초 어. 여기는 어, 비덴 아니아니아니 아니, 아니. 발렌타인 자스민인데 보라꽃이 피어요. 이렇게 보이면 안되고 꽃들이 워낙 작아서 이거 보세요. 요 저는 이렇게 작고 아담한 이런 애들 이렇게 좋아합니다. 향기가 좋아서요. 한번 더 맡고 예쁘죠? 꽃을 자세히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조그마지만 소중한 꽃들 저 위에 나비 수국이 이제 꽃볼을 잡고 있어요. 나오려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 제라는 꽃을 하나 피고 져서 잘랐는데 또 꽃대가 나오고요 여기도 꽃대 나오네요 근데 이 방도 어, 식물을 위하면 조금 더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방인데 제가 여기에도 겨패추니아 음, 금색이 있어요 금색 블루 블루하고 레드 블루인가 음, 그렇게 있고요. 또 여기 안에로 좀 한번 내려다가 보실까요? 아야, 아야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. 여보세요. 그 냉해에서 살아남은 애들을 제가 이렇게 데려다가 합 r e 놨어요 여기서라도 키워서 옮기고 싶어서. 이렇게. 와, 진짜. 봄이 오면 얘네들 쑥쑥 크겠죠? 그리고 또 삽목. 제가 조그만 애들 삽목해서 놔둔 삽목판이에요. 와우, 얘는 정말 잘 크고 있네. 이제 자리를 완전 잡았나 봐요. 삽목판 애들. 여기는, 어, 뭘 삽목해놨냐면은 개발선인자. 아요 조그만 화분에서도 이렇게 다 크고 있잖아요. 삽목이 애들. 여기는 다 외목, 처음부터 애목대로 키우는 장미여부 이렇게 보세요. 쪼꼬미부터 애목대로 키우느냐고 계속 달고, 그래,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, 수영을. 여기도 산모기들. 산모기들이 쫙줄서 있는 그런 곳이랍니다. 그리고 이 방이 생각보다 불, 여 여기, 여기 바람도 잘 들어고요. 음 해도 잘 들어오고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만약에 하루종일 비가 오거나 날이 이렇게 구줄구질하면서 날이 안 좋으면 저는 요 식물들 4구짜리에요 요런게 4구가 있는건데 저기 LED래서 식물등으로 대신 햇볕대신 키워주고 있답니다 그렇게 멀리서 보면 멋지잖아요. 지금 해가 없어서 안 멋지는데 해가 있으면 더 멋져요. 아유, 오늘은 제가 할수 없어서 입으로만 떠들고 자랑하고 끝냅니다.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마리맘 주절주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